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타잔입니다 오늘 날씨 완전 봄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이 감성 브이로그 아,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좀 오랜만에 브런치를 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좀 먹어볼까 하다가 마약 토스트! 마약 토스트 오늘 쿡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브런치 먹방, 쿡방 자 지금부터 원테이크 녹음 들어갑니다. 아 대본 안 썼습니다. 바로 그냥 제가 무슨 말 할지 몰라요. 바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식빵 두 장과 계란 두개 그리고 마요네즈 준비해놓으면 끝. 아 이제 마요네즈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살살 펴발라줍니다. 네 살짝만 바르면 돼요. 설탕은 발라도 되는데 저는 설탕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바르고요. 겉에 이제 마요네즈를 생크림 올리듯이 이렇게 살스무스하게 올려주고요. 하나는 이제 하트 모양으로 네 하트 모양으로 잘 보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계란을 톡톡톡깨 넣을 거예요. 아우 아름답죠? 네 하트는 좀 작기 때문에 노른자만 살짝 넣어줬고요. 아이 파슬리 빠질 수 없습니다. 파슬리를 톡톡톡 뿌려주는 게이 바로 아 마약 토스트의 예, 끝이라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에어프라이어기에 넣어줄게요. 자 하나 더 넣으려고 안안안 한... 안, 안, 이게 안 들어가네. 아뭐 음, 어쩔 수 없죠. 네. 썰어줍니다. 썰어주면, 아, 들어가죠. 네. 아, 딱 맞네요. 아주 좋습니다. 에어프라이기 싹 넣어주고요. 온도는 180도에 한 10분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뭐죠? 아직 손을 씻네요. 손을 씻는 이유는 바로 딸기를 씻기 위해서죠. 딸기를 오늘 7,900원에 사왔는데요. 흐르는 네,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딸기 아주 뭐, 보금직스럽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어, 들어와서 빵 조각 하나 먹어주고 이제 소시지를 어, 꺼내줍니다 소시지 두개 정도 꺼내 가지고 네, 칼집을 내줄 거예요 아주 스머스하게 칼집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칼집을 내주는데 또 와이 헤메노? 아니 그쪽이 아니라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지. 거기로, 네, 썰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를 꺼낼 거예요. 무엇이냐. 집에 하이라이트가 있지만, 이 가스 버너. 예쁘게 생겨서 그냥 꺼내봤습니다. 켜져라. 아, 불이 켜졌고요. 그리고 저는 스탠 프라이팬을 쓰는데, 어, 부끄럽네요. 네, 예전에 스탠 프라이팬 잘못쓸때 태워먹은 겁니다. 저기. 식용유를 붓다가 카메라 보다가 많이 부어버렸어요. 네. 어, 살짝 기다려주고 예열이 되면 이 소시지를 올려줍니다. 아 네. 파핀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살살 돌려가면서 네, 구워주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있죠. 아, 그런 사이 이 에어프라이가 다 되었네요. 어우, 비주얼. 어우, 비주얼. 어우, 이 정도면 합격. 합격. 요것도 잘 됐네요. 귀여워. 자, 빼주고, 에어프라이어 잠깐 저기 치워주고, 또뭘 꺼냅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냐? 이번에는 바로 요거죠. 네, 커피 머신입니다. 뚜껑 열어주고요. 물을 살 부어주고요. 다음에 이제 원두를 네 꺼내줍니다. 원두 스타벅스 원두인데 아주 향이 좋아요. 넉넉하게 넣어주고 컵을 또안안안 들어, 안 들어가지 주나? 네, 자 작은 컵을 자 <웃음> 내려놨습니다. 전원을 눌러주면 이렇게 아절절 나옵니다. 아우 집안에 커피 향이 아주 가득해요. 너무 좋아요 이때. 자 이제 제가 아주 민첩하게.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아주 민첩하게 네, 바꿔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시 치워주고요. 얼음장을 가져오고 한 번에 그냥, 와, 깔끔 그 자체, 깔끔 그 자체 이야, 역시 완벽한 아이, 다 흘렸네, 밑에. 자, 어쨌든 이제 플레이팅을 해줄 겁니다. 사세지 나주고요. 딸기 아주 일차원적인 네, 아주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타전의 브런치 마약토스트 완성 되었습니다.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약 토스트. 맛있겠죠? 음. 음. 아. 너무 맛있겠죠? 음.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음. 꼭.. 아이언맨 같네요 음.. 겉다 속촉 맛있네요 아 못먹겠다. 못먹겠다. 뭐, 못먹겠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 김치 앞다리 앞다리 비키라 비키라 하이씨! 아아다아성 브이로그.. 느낌으로 한번 음 아, 역시 봄에는 김치찌개 이 설거지 언제 다넣